오늘은 골루세서 어, 빌레몬서 임밀강의두 번째 시간으로 에바브로, 뚬바, 빌레몬, 아피아 아키포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요한계시록 2장 14절에서부터 17절 말씀 이기는 자가 되라는 주제를 가지고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어, 골루세서 빌립보서는에베소 다음에 쓰여졌고요. 그 다음에 그 4차 전도여행 때 로마에서 쓰여진 것으로 여러분 기억하시면 되겠고요. 아, 그다음에 그 다음에 그 시대는 언제였다면 그 네로 황제시대 고성제시대고요 바울의 나이는 55에서 57세로 추정하고 AD 60년에서 62년 사이에 쓰여진 거로 보고 있습니다. 자 오늘 어, 말씀을 보면 어, 그리스도의 그 우월성과 그 복음의 교리 그러니까 그리스도의 우월성과 우월성에 대해서 말씀을 1장에서부터 2장까지 하고요. 3장, 4장은 우리가 성도들이 어떻게 실천할 것이냐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늘 전번에 말씀한 것이니까요. 저희가 그냥 스킵하고 넘어가겠습니다. 자, 오늘 말씀 1장에서부터 2장 사이에서 사 사이, 사이, 사이의 그 내용을 중점으로 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첫 번째 그 사람으로서는 골로스의 교회 사역자 에바브로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고레서 아, 사역자 에바브로는 고레서서 어, 1장 7절에서 보면 이런, 말씀,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이와 같이 우리와 같이 종된 사랑하는 에바브로가 너에게 배운나니 그는 너희를 위한 그리스도의 신실한일꾼이요 성령 안에 너희 사랑을 우리에게 알린 자인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고레서서 골레서, 4장 12절에 보면 그리스도 예수 종인 너희에게 온 에바브로가 너에게 무난하느니라 그럼 12절에 보면 또 이런 얘기가 나옵니다. 아, 그, 그가 항상 너희를 위하여 애써 기다며 어, 너희로 하느님의 모든 뜻 가운데서 완전하고 확신하게 서기를 구하나니 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러니까 에바브로가 고르세 교회에서 고래세 성도들을 가리킨 사람이었고 그 다음에 그 사람들을 갖다가 항상 기도하는 로 사람 그래서 똑바로 스기를 원했던 그런 사람이었던 사역자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빌레몬스에 보면 이렇게 나옵니다. 1장 23절에 보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나와 함께 갇힌 자 에바브로와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에바브로와 어, 바울은 교, 저, 같이 갇혔다고 봅니다. 교육적 감옥에 같이 갇혔다고 볼수 있는 사람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럼 이 사람에 대해서 어떻게 보냐면 빌리버 교회 사역자 에바브로인데 이 사람은 책임감이 있는 사람이었다. 아까 그 교회 성도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그 다음에 어떻게 했으면 좋겠습니까 하고 이 편지 쓴걸 보면 아, 내가 하지 못하는 거에 대해서는 하려고 노력하는 그런 사람이었고요. 그루스의 성도들 위해서 사랑하고 양육에 힘쓴 자였고요. 영령의 부족함에 정말 자기의 마음 아팠던 사람들. 그 다음에 끝까지 바울과 같이 감옥에 들어가서 같이, 그, 같이, 감, 갇혔던, 믿음을 놓지 않았던 사람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또또 또 하나 나오는 분이 뭐냐면 라우디아 교회 교회 설립자 눈바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습니다. 자 눈바에서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4장 15, 16절에서 보면 라우디게아에 있는 형제들과 눈바와 그 여자의 집에 있는 교회의 문 하나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이 편지를 너에게 읽은 후에 라우디게아인의 교회에서도 읽게 하고 또 라우디게아로부터는 편지도 너희도 읽으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눈바가 그 여자의 집에 되어 있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지금 오늘 그 이 초대 교회에 대해서 한번 얘기를 나눌 건데요. 자, 뭐냐면, 초대 교회는 우리가, 우리는 지금 있는 것처럼 건물이 있고 화려한, 화려한 그런 교회가 된게 아니라 항상 그 가정집에 있었다는 것을 여러분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눈발 어떤 사람이었냐면, 라우디게아 교회 설립자였는데, 로마 채스도 자신의 집을 교회를 내놓을 정도로 믿음이 충만하고, 성령 충만하고, 믿음이 좋고, 헌신자였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많은 사람을 수용할 수 있는 집을 가졌던 사람이기 때문에 부유한 여인이 아니었겠나. 우리가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자, 우리가 오늘 어, 할수 있는 것이 뭐냐면, 자, 여기서 나와 있던 게, 그, 저이골로스께의 교회, 라우디아 교회의 눈바가 있었고요. 그다음에 그 다음에 골로스께의 마브로가 있었고, 거기에 나중에 나오고 있으면 빌레몬, 아피아, 아키포가 되있습니다 나오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고린도 교회 가이오가 나오겠고요그 다음에 디도 유도스가 있는데 디도 유도스는 거의 교회라는 얘기가 나오지 않아서 저 재배했고요. 브리스킬 아굴라가 고린도 교회에서 천막을 하면서 같이 사죠 같이 교회를 개척했고요. 그다음에 그 다음에 그 갱그리아에서부터 시작해갖고 그 에베소를 가면서 여기서 브리스카 아굴라가 여기 다시 교회를 개척하죠. 그러면서 아볼로가 요그저 알렉산드리아에서는 아볼로가 여기 와갖고 그 교육을 받고. 구린도교로 가죠. 그다음에 그 다음에 그 아가야교회가 그러니까 에덴 아덴이죠. 아덴 그 아가야교회에서 첫 번째 열매 가는 있 것은 스테파노가 있었고요. 그 다음에 아 빌립보교회 에 루디아가 있었고요. 옷감 장사 루디아가 있었고요. 그 다음에 로마교회는 브리스킬 아울라가 여기서 가는 곳마다 그 교회를 개척했던 것이 알 수가 있습니다. 또한 예루살렘에서는 마가다락반 그 예수님이 마지막 만찬을 냈던 곳이 마가의 다락방이었죠. 그게 있었습니다. 이런 그런 게 대해서 한번 전반적으로 나누어 보겠습니다. 자신의 집을 교회로 내놓은 사람들, 초대교회를 이끈 자들이라고 제목을 붙여봤습니다. 자, 6월절 식사를 제거한 곳이 어디예요? 마가의 어머니 마리아가 마리아가의 집에다가 했죠. 자, 마가복음에 보면 이렇게 나옵니다. 무교절고 첫 6월절 양 잡는 날에 제자들에게 제수 예수께서 이루어되 음식을 준비하기로 원하나이까 하매 13절에 성내로 들어가라. 그리하면 물한 동의를 가지고 가는 사람을 만나리니 그를 따라가서 어 준비한 큰 다락방이 보이리니 거기서 우리를 위하여 준비하라. 여기 다락방이 어디예요? 마가의 다락방입니다. 자, 한번 또 보겠습니다. 자, 어, 어, 사도행전 1장에 보면, 12장 1절에 보면 이렇게, 이렇게 나옵니다. 헤로당이 아고보를 칼로 죽이니 베드로도 잡으려고 옥에 잡아갖고 집어넣어버리죠. 그래서 옥에 갇혀 잘 갇히게 된죠. 그런데 베드로가 그, 그 쇠사슬에 묶여 있는데 그때 그 천사가 오면서 그 옥문을 열고 천사가 쫓아가갖고 천사가 나오서 거기서 감옥에서 나오게 되죠. 그래서 베드로는 거기서 목숨을 목숨을 찾아내죠. 목숨을 건지죠. 그런데 거기서 간게 뭐냐면 베드로가 정신들을 이르되 주께서 천사를 보내어 벗어나게 하소서 하게 놀하면서1 2절에 보면. 마가라고 하는 요한의 어머니 마리아의 집에 가니 여러 사람이 거기에 모여서 기도하고 있더라고 되어 있습니다. 마가라고 하는 요한의 어머니 마가는 그 로마식 발음이고 요한은 히브리 히브리 그식저 이름이죠. 그저 이름이 그러니까 똑같은 마가나 요한은 똑같은 사람이라고 보면 됩니다. 자, 이게 시적으로 마가의 다락방입니다. 그러니까 마가 다락방이 엄청나게 큰 집안이죠.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마가라는 그저 마가의 어머니 마리아는 부잣집 이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기 나중에 그 성령 강림 오순절 성령 강림할 때 강림할 때 120명 정도가 들어갔다고 그랬으면 엄청난 집을 갖고 있는 부잣집 이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여기 나오죠 오순절 성령 강림 사건 사도행정 1장 12절에 보면 이렇게 되죠. 예루살렘을 돌아와 안식일에 보니까 거기서 우리가 유할 다락방에 올라가 봤죠. 거기서 가보니까 열두 제자들이 사도들이 다 제자들이 다 거기 있었거든요. 다 그리고 15절을 보면 그 우리가 모인 수가 약 120명이 되더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 120명 정도 들어갈 정도면 어마어마한 큰 곳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잠 2장 1절에 보면 이렇게 됐습니다. 오순절이오는 우매 하늘로부터 급히 강한 바람이 온 집에 가득하며 마치 불이 혀처럼 갈라지는 것들이 각 사람 위에 하나씩 임하였더라. 그러니까 마지막 예수님마지막 만찬하는 곳이 마가의 다락방이었고요. 그다음에 어떻게 있습니까그 오순절 성령 강림 사건도 마가의 다락방, 마가의 그러니까 마가 어머니 마리아의 집이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자, 마리아는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아주 헌신적인 여자였다. 그 다음에 부유한 가정이었고 바나바와 친족이었다. 왜냐하면 마가가 마가의 조카가 마가가 조카라고 했으니까 바나바와 친족이었다. 그 다음에 마가 요한의 어머니, 그 다음에 헌신적인 믿음의소유자였고 성령 충만한 여자였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그다음에 그빌리뽀죠빌리보 사도행전 16장에 보면 빌리뽀에 이르러 보니까 기도할 곳이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그래서 강가에 나가 보니까 여자가 있었는데, 그때 여자가 누구였어요? 두아디라시에 있는 자세옥감장수 루디아가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주께서 그 루디아의 마음을 열어 갖고, 그다음에 그의 집에 가서 그 기도하게 됐죠. 그러면서 그가 그와 그 집이 다 세대를 받고, 우리에게 청하 이르되 만일 나를... 주 믿는 자로 알고든 내 집에 들어와 주하라 하고 감권하여 머물게 하니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여기도 아까에 있으면 집이었고요. 눈바집도 집이었고 마리아도 집이었습니다. 자 여기서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까? 에베소서 2장에 보면 너희가 그 은혜를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었나니 이것이 너에게서 희난 것이 아니오 하나님의 선물이었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게 어떻게 했습니까자 여기서 보면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주께서 그의 마음을 열었다고 얘기하죠. 그러니까, 뭐요? 이것이 전부다, 뭐요? 하나님의 다만들어셨던 일이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마태복음 13장에 보면, 또, 천국은 마치 좋은 진주를 구하는 장사와 같으니, 극히 값진 진주 하나를 발견하며, 발견하며 가서 자기의 수유를 다 팔아 그 진주를 사는 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 여자도 마찬가지, 그, 누디아도, 뭐,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주께서 그의 마음을 열어서 따르겠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하는 얘기가 다 세례를 받고, 내 집에 들어와 유하라 강권에 머물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 것처럼 이것은 뭐냐면 하나님이 다 역사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서 중요한 게 뭐냐면 다그 집이 다 세례를 받고 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 집이라는 게 뭘까요? 그 집에 있는 노예까지 포함해서 모든 사람이 식절때다 세례를 받았다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섬기는 여자 루디아, 자 부유한 이 사람은 사회업가, 사업가고요. 사업가 재산이 넉넉한 과부였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유럽에서의 첫 성도였고, 그 다음에 결단이 빠르고 주도적인 사람이었다. 그 다음에 헌신적인 믿음의 소유자, 사업을 하다 보니까 결정이 빨라지. 이것이 진짜인가 가짜인가 알수 있는 것이 바로 뭐예요? 사업하는 사람의 특징이죠. 그러니까 결단이 빠르다고 할 수가 있죠. 그러면서 헌신적인 믿음의 소유자, 내가 이것이 좋다는 것을 알고, 이것이 정말 보물이라는 것을 알고 나서 어떻게 해요? 사도 바울을 자기 집에 유하게 만들죠. 이것이 바로 어떤 것입니까? 하나님이 시킨 사람이라고는 것을 돼알 수가 있습니다. 자, 아가야 지방의 첫 열매 스데반이라고 돼 있습니다. 자, 사도행전 17장에 보면 이렇게 돼 있습니다. 바울이 아덴에서 그러니까 아가야 지방이죠. 아덴에서 어, 사람들과 변론하다가 몇 사람이 그를 가까이하여 믿으니 그 중에 아레오바고 관리 그다음에 디오누시오와 다말, 다말이라는 여자와 또 다른 사람들이 있더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그, 아덴에서는요, 그, 그, 아덴의, 아덴의 사람들이 그 철학을 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많은 다, 신을 믿는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거기에 예수님을 믿, 예수님을 전했지만도 불구하고 그 사람들은 몇 사람을 만나지 못했다는 얘기죠. 고린도 전서 1장 16절에 보면 이렇게 16장이라면 이게 나왔습니다. 성도들아 스테바나의 집은 곧 아가의 첫 열매요. 자, 아가에서의 첫 절매가 스테바나였다고 얘기하죠. 그런데 중요한 게 스테바나의 집은 그 아가에서의 거기가 교회가 됐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서 17절에 보면 스테바나와 아 부드나도와 아가이고가 온 것을 기뻐하니 그들이 너희의 부족한 것을 채웠습니다. 이것이 아들이었는지 형제들인전 확실히 나타나지 않지만 스테바누와 부드나도와 아가이고를 갖다가 저희는 그그 그 부자지간으로 보지 않나 그렇게 학자들이 보는 경우도 있습니다. 자 참고하시고요. 자 아가에서 첫 젊은 스테바나. 바울이 2차 전도 여행 때 아덴에서 침례를 받고 온 식구들이 믿음의 가정이 된 집안이었죠. 자, 온 집안 식구들이, 모든 식가들이 아까 루디아도 마찬가지만 그다 세례를 받았다는 것은 그 가장으로서의 믿음과 존경이 있었던 사람이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상대의 아픔을 알아볼 줄 아는 사람, 긍정적인 자였고 경제로 여유로운 자였다는 것을 그 우리가 그 성경 구절을 보면 알 수가 있습니다. 또 가는 곳마다 교회를 개척한 브리스킬라와 아굴라에 대해서 우리가 보겠습니다. 사도행전 18장에 보면 이렇게 나왔습니다. "그 후 바울이 아덴을 떠나 고린도에 이르러, 그 다음에 아굴라 하는 본도의 유대인 한 사람을 만난"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유대인은 이 사람은 그... 자그라우디아 황제 때 로마에서 쫓겨났죠. 유대인들이 하도 다투고 그러니까 자, 쫓아내 버리고 있습니다. 근데 그아내는어디였습니까 로마인이었습니다. 이 사람은요. 이탈리아, 이탈리아로부터 온 자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브리스길라는 그 로마, 로마인이었고요. 아굴라는 본도사람 유대인이었습니다. 그래서 둘이 결혼해갖고 해서 고린도에 쫓겨온 사람이었죠. 그때 생업이 뭐였냐면 텐트 만드는 사람이었습니다. 사도행전 18장에 보면 이렇게 나옵니다. 바울이 그저배 타고 수리하러 떠났세. 불스길라와 아굴라도 함께 하더라. 바울이 일찍이 사원하였으므로 갱그레에서 머리를 깎었다. 이게 저 베베의 집에서 그 로마서를 갖다 로마에 전단 베베의 집에서 머리를 깎었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베베도 그 자기 집을 내줬는데 이 사람은 그때에 교회 정식 공식 명장이 집사였다는 것이기 때문에 여기서 그 교회에는 제배시켰습니다. 자그 다음에 에베소에 와서 그들이 거기서 거기에 머물매, 머물게 하고 자기 회당에 들어가 유대인과 변론하니 그가 회당에 담대하게 말하기 시작하거나브리스과 아굴라가 듣고 데려다가 하나님의 기도 하나님의 도구를 더 정확하게 풀어 이르더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바울은 그, 그 아시아 지방으로 그러니까 전도를 떠나갔죠. 거기에 나왔을 때 에베소서 아굴라라는 사람 그아볼로라는 사람이 왔죠. 그래서 그때 그 사람들한테 얘기하고 그걸 그 여기서 브루실라아골라가 정확하게 그들한테 그 얘기를 해줬죠. 근데 여기서 나오는 이 내용이 왜이 내용이 하냐면, 자 바울은요, 그, 그 에베소에서 이브루실라아골라가 자기 집을 또 개척해서 교회를 만들고요. 그러고 난 다음에 거기서 브루실라 그 아볼로를 데리다 와갖고 자기가 교육시키는 곳이 바로 에베소입니다. 그다음 로마서에서 보면 16장 3절에 보면 너희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나의 동역자들인 브리스킬라와 아골라에게 문안하고 되어 있습니다. 이 로마서 거기도 마찬가지로 마서죠 첫째 1번 2번 3번 쓴 이유가 고린도에서도 교회를 개척했고 요 자기 집에서 교회를 개척했고요. 에베소에서도 교회를 개척했고 로마서에서도 교회를 개척한 사람이 바로 브리스킬라와 아골라 포부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가능감보다 교회를 개척한 사람이었고요. 바울을 후원한 평생 동역자였고 2, 3차 전도행의 동반자였고 마울를 위해 목숨까지 내놓은 그 다음에 끝까지 함께 했던 사람들이었습니다. 그 다음에 고린도 에베소 로마에서 교회를 세운 자들이고 일타 사역자 텐트 메이커 텐트를 만들어 파는 일타 사역자들인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자, 그 다음에 가요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습니다. 자, 로마서 16장 23절입니다. 나와 온 교회를 돌아 돌보아주는 가요도 너에게 무난하고 되어 있습니다. 이게, 이게 무슨 얘기냐면 이게 여기서는 집이라는 게 표현이 안되 있는데 가요 스 s my host and the host of the whole church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집과, 그, 집과 교회의 그 주인이었다라고 보는 거죠. 그러니까 이 사람은 제가 봤을 땐집 어, 그, 주인이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근데 여기 보면 디도 유도스라는 사람들도 거기에 나오는데, 디도 유도스는 제외한 이유가 그 교회라는 얘기가 나오지 않았고요. 바울의 식사를 제공했다는 것밖에 없었기 때문에, 사실 디도 유도스는 널레다가 그것을 제외시켰습니다. 아, 아 여기서 보면, 그 여기 나온 게 뭐냐면, 여기 있죠? 보면 이돌 봐주는 그 크세노스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기 보면. 그 다음에 거기에 보면 그게 나그네, 낯선 사람 돌봐주는 그, 그 주인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떤 때는 나그네로 쓰고 어떤 낯선 사람쓰는데여기 돌봐주는 주인으로 썼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돌봐주는요. 그래서 이 돌봐주는 주인이 가이였다. 그니까집 주인이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여기는 호스피탈리티는 그 환대죠. 환대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거 참고를 해주시고요. 자 로마서 12장 13자리에 보면 자 성도들의 쓸 것을 공급하며 손대접하기를 힘쓰라. 그 다음에 히브리서 보면 손대접하기를 잊지 말라. 이로써 부지 중에 천사들이 대답한 이들이 있었느니라. 여기에 그, 그, 그저 그 아브라함도 그랬고요. 롯도 그렇게 나와 있었죠. 손대접하기를 잊지 말라. 그래서 뭐냐면 여러분은 우리가 대접한다는 것을 어떤 사람을 대접한다는 것을 무조하게 우리가 중요하게 여겨야 된다고 여러분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로마서 쓰도록 숙직을 제공한 가요. 3개월 동안 그, 그 집에 있게 하셨죠 그래갖고 로마서 썼죠. 그다음에 3개월 자기 재물 모 견자. 고린도 교회 설립자 중에한 사람이었고 신실한 주의 일꾼이었다. 그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그다음에 빌레몬 교회 아기보가 나오는데요. 온 가족에게 고마워한 첫 캐스터. 바울이 여태까지는온 가족에 대하, 대해서 고맙다고 여긴 것을 사실 처음으로 보고 있습니다. 자, 보세요. 빌레몬서 1장. 3절에 보면 그리스도 예수를 위하여 갇힌 자된 바울과 형제 디모델는 우리의 사랑을 받은 자의 동역장인 빌레몬과 자매아와 우리와 함께 병사된 아키뽀와 내네 집에 있는 교회에 편지하노라. 그러니까 이, 이 가족을 전부 다 통통해서 같이 해줬던 거. 스테바노에도 마찬가지 그렇게 얘기했지만 여기서 보면 이빌립몬 문서에서 처음 이렇게 그, 그 정확히 자매, 그 다음에 병사된 아키뽀 이렇게 정확히 지칭해서 이기뜻던 것은 처음이라고 보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너에게 있을지어다. 고리서 4장 17절에 보면 아키뽀의 이르기를 주원에서 받은 직분을 삼가 이루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중요한 게 뭐냐면 여기도 맞은데 아키뽀 내 집에 있는 교회편지하다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집이라는 것을 표현했다는 것을 여러분 꼭 기억해 주시고요. 앗기보와 앗기보와 아 빌레몬과 아비아가 부부였고요. 그 밑에서 태어난 아들이 아키뽀였다는 것을 한번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디모데 후세에 보면 2장 3절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너는 그리스도 예수의 좋은 병사로 나와 함께 고난을 받으라. 병사라 복만한 자는 자기 생활에 얽매이는 자가 하나도 없나니 이는 병사로 모집한 자를 기쁘게 하려 함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여기서 나왔던 병사, 병사 주안에 나왔던 병사와 그런 것을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여기서 보면 빌리포스 2장 2 5절에 보면 그러나 에바브로 디도를 너에게 보내는 것이 필요한 줄로 생각하느니 그는 나의 형제와 함께 수고하고 함께 군사된 자라고 되어있습니까? 병사, 군사 이렇게 표현을 했다는 것을 여러분 꼭 기억해 주시고요. 너희 사자로 내가 쓸 것을 돕는 자라고 되어있습니다. 자, 그럼 빌레몬교의 빌레몬과 아피아에 대해서 어떻게 됐습니까 그러니까 빌레몬 지역이 골로세스 지역이 있다는 것을 여러분 기억해 주시기 바라고요. 빌레몬서의 수신자였다는 것을 아 그러니까 보내주죠. 그다음에 교회 지도자며 노예 오네시모의 도, 오네시모를 동역자로 받아들인 사랑이 많은 사람이다. 그러니까 자기가 빌레몬을 교회를 갖고 있으면서도 불구하고 그 자기를 갖다가 그 헬꽃인 전번 저, 그 우리 물강 일첫 번째 시간에 얘기했던 오네시모가 빌레몬의 돈을 갖고 도망을 갔죠. 그러니까 경제적으로 많은 도그 힘들었던 그런 사건에도 불구하고 오네시모를 그 용서하고 자기의 동역자를 했던 그런 사람이 많은 사람이었다. 그 다음에 바울의 동역자였고 경기적으로 부유한자였고 빌레몬의 아내이자 아키보의 엄마였다. 빌레몬의 아내는 저그 아피아는 그렇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자 여기서 보면 이겁니다. 빌레몬서에서 보면 1장 2절에 보면 자매 아피아와 우리 함께 병사된 아키보와내 집에 있는 교회에 편지한다. 자, 군인은 자신의 주변의 여건이나 주변이라든지 그것을 생각해서 환경 이런 것을 해서는 안 된다는 얘기죠. 군인 입대하는 순간 부모, 친척, 친구, 뭐 애인, 모든 생활을 뒤로하고 떠나는 군인이 되어야 된다는 얘기죠. 우리가 그 아브라함이겠던 본토, 치적 아비집을 떠나라고 얘기했던 것처럼. 왜? 이것이 갖고 있다 보면 나중에 그것이 문제가 생길 수 있다는 얘기죠. 여자와의 어떤 관계에서 여자를 갖다가 끊지 않고 왔을 때 여자로 인해서 탈량하는 경우도 많죠, 많거든요. 그런 것 때문에 자기 주변의 여건을 생각해서는 안 되는 겁니다. 병사는요. 그다음에 그 다음에, 그, 그 다음에 나온 게 에베소스 6장 12절에 보면,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유고 상대하는 것이 아니오. 통치자들과 권세들과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는 악의 영들을 상대함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뭐라고 되 있습니까?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취하라. 그러니 뭐예요? 갑옷을 입어라. 악한 날에 너희가 능히 대적하고 모든 일이 행한 후에 서기 위함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대적한 후에 당당히 설수 있는 사람이 된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 여기서 보겠습니다. 자 여호수에서 아 보면 뭐라고 했습니까 1장 9절에 보면 강하고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말며 놀라지 말고 여, 내가 어디에 가든지내 하나님 여호와가 너와 함께 하느니라. 뭐라고 했습니까? 두려 두려워하지 말고. 놀라지 말고 그러면 어떻게 해요? 하나님이 너와 함께 하고 있다는 것을 꼭 기억해 주시길 바랍니다. 우리가 어떤 환경에 있더라도 우리가 하나님과 우리 함께 한다는 것을 기억하면 우리는 담대해질 수 있다는 것을 기억해 주십니다. 그거의 대표적인 게 뭐예요? 이겁니다. 바로 죽으면 죽으리라는 것을 우리가 에스에서 나오는 얘기죠. 자, 그런데 바사왕 크세르크세스가 하만한테 그 유대인들 다 하만이 관, 저, 관 아주 계략으로 해서 유대인들 죽게 되죠.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이 에스더가 자꾸 죽으면 죽으리라고 하고서 그 바사왕 그 크세크세스 그 앞에 나가죠. 원래 그 당시는 그저 그, 왕의 명령이 없이는 아무리 왕비라 해도 왕 앞에 나갈 수가 없는데 죽으면 죽으리라는 그런 마음을 갖고 갔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보여요. 여수와 말씀처럼 강하고 담대하게. 함께 있다는 것은 여호와가 함께 있다는 것을 알고 갔다는 것을 여러분 기억해 두시기 바랍니다. 자, 골로새 지역의 빌레몬 교회 사역자 아키퍼라고 우리가 얘기했습니다. 자, 교회의 사역자였고요. 아버지의 신앙에 전수받은 자였다. 저 여러 가지 설이 있는데 그 골로새 교회의 교회가 교회에 그그 사도 바울이 안 갔다. 그 다음에 그런 얘기도 그런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근데 뭐 갔는지 안 갔는지 확실히 모르고 결국은 뭐냐면 여기서 빌레몬이라는 사람은요. 그 두란노 서원에 혹시 가지 않았을까? 그러니까 그 정도 그 열정이 있었던 사람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두란노 서원에까지 가서 에베소스까지 가서 공부를 배울 정도로 그런 열정이 있었고 믿음이 있었던 사람이었다는 것을 알수 있고요. 그 아들 아키포는 뭐예요? 거기서 골로세 지역의 빌레몬 교회에서 사역자로서 있었던 사람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바울에게 전사로서 신임을 받았 자, 병사로서 신임을 받았던 자였다. 그 다음에 진실한 주의 일꾼이었다. 자 여기서 제가 마태복음 19장 24절 말씀을 집어넣은 이유가 있습니다. 다시 너에게 말하니 낙타가 바늘기로 들어가는 것이 부자가 하나님 나라로 들어가는 것보다 쉬우니라 하시니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 말씀을 집어넣은 이유가 뭐냐면 여태까지 쭉 오면 집 집 다락방으로 쭉 계속 집을 내놨죠. 그럼 많은 사람들이 최소한 100명에서 120명 정도 가서, 들어갈 수 있는 집이 있다는 것은 어떻게 부유했던 사람이었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어떻게 해요? 자기의 집을 내놓고 자기하고 헌신하고 노예까지도 동역자를 만들 정도로 그 사람들이 정말 바뀌었다면 어떻게 해요? 지금도 마찬가지 그렇게 할수 있는 사람이 많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여기에 보면 아, 이게 지금 미국 대선에 대해서 문제가 생겼던 것은 뭐냐. 소로스가 어째 돈이 많았던 사람이 왜 그렇게 부정을 하는지, 왜 중국하고 그런 사회주의와 결탁해서 민주주의를 무너뜨리려고 그러는지 저는 사실 좀 이해가 잘 가지 않습니다. 정말 보면, 과거에 보면, 이런 사람들 보면, 어떻게 했습니까? 자기의 모든 것을 내려놓고. 자기의 부와 명예와 권력 이런 걸 내려놓고 하나님을 위해서 모독이 헌신하던 사람이었다는 것을 여러분 초대교회 사람들은 그렇다는 것을 꼭 기억해 두시기 바랍니다. 자 여기서 한번 그 직분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습니다. 자 고린도서 4장1 7 절을 보면 아끼복에 이르기를 주안에서 받은 직분을 삼가 이루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직분이라는 뜻이 뭘까요? 직무산 직교회살 본분이라는 것이란 뜻입니다. 그런데 그러니까, 결국은 뭐예요? 삼과 이루라고 하거든요. 뭐예요? 내가 직무상 지켜야 본분을, 본분에 대해서 최선을 다하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자, 우리가 가정에서도, 직장에서도, 학교에서도, 뭐 우리가 보면 뭐 장로, 경, 저, 저, 뭐, 뭐 권사, 뭐 직분이 참 많죠. 그런 그리스도인 밖에 우리는 살아야 되는데, 그렇게 하려면 어떻게 합니까? 빛과 소금 같은 사람이 되어야 된다는 것을 여러분 기억해 두시기 바랍니다. 자, 우리는 보면, 그, 자, 장르 집사가 엄청 많죠. 자 보면 뭐 무슨 얘기냐면 뭐그 목사도 마찬가지죠. 뭐 임시목사, 수석목사, 뭐 찬양목사, 부목사, 전도사목사, 위임목사 뭐 여러 가지 목사가 참 많죠. 이런 목사가 우리는 그 여기서 보면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빌리포스 1장 1절에 보면 그리스도 예수와 종바울과 디모데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빌리포에 사는 모든 성도와 감독들과 집사들에게 편지하는 여기서 보면 요 이런 거예요. 자고린서 12장 4절에 보면 은사는 여러 가지나 성령은 같고 직분은 여러 가지나 주는 같은 이라고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빌립보 성경에서 나오는 것은 요 집사와 장로 외에는 나오는 게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에서 나오는 거 보면 엄청나게 많죠. 장로들도 엄청나게 많죠. 어떻게 나옵니까 장로들이요. 장로들도 뭐 무슨 장로, 그러니까 주조, 원로 장로, 뭐 수석 장로, 은퇴 장로 뭐 사역 장로, 여러 가지 장로들 많죠. 시무장로도 있고요. 이런 거가 뭘 얘기하는 것입니까? 우리가 주관에서 받은 직분을 축분 우리가 받은 직분에 대해서 본분에 대해서 정말 어떻게 해요? 최선을 다하라고 그러는데, 우리가 그러는 명예나 이런 거에 대해서 너무 연연하는 것이 아닌가? 그죠. 목사도 마찬가지, 전도사 마찬가지, 강도사, 전도사, 뭐 여자 목사, 장로, 권사, 뭐, 뭐 안수집사, 소리집사, 권사, 뭐 여러 가지가 많죠. 이런 거엔 성경에는 나와 있는 게 없다. 그럼 마태복음 5장 13절에 보면 뭐라고 하세요?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니 소금이 만일 그 맛을 잃어버린 무엇을 짜게 하리요? 세상,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너희 빛이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그들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무슨 얘기예요? 우리가 본분을 다할 때, 우리가 맡은 직분에 대해 우리 자기 직업상의 어떤 그런 그 본분을 다할 때, 우리가 어떻게 된다고 얘기하십니까? 그러면 최선을 다할 때 우리는 빚과 소금이 된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자신이 맡은 직분을 감당하지 못해 이 세상의 빚과 소금이 되지 못한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걸 참 생각해 보십시오. 요한복음에 이런 얘기가 나옵니다. 진실은 너에게 이루느니 한 알의 미라의땅에 떨어져 죽지 않냐면 한알 그대로 있고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는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됐습니까? 자신을 내려놔야지만 우리가 많은 열매를 맺을 수 있다는 것을 우리가 분명히 말씀하고 계십니다. 자 그거에 대해서 뭐냐면, 우리가 본분을 다할 수 있는 게 뭡니까? 가이사 것은 예수님한테 그랬죠. 동전을 주면서, 어떻게, 이것은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됩니까? 물어보죠. 가이사 것은 가이사에게, 하나님 것은 하나님께 바치라고 얘기하죠. 세금에 대해서 그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뭐돼요 내가 맡은 곳에서 최선을 다할 때, 목사는 목사의 자리에서 최선을 다할 때, 그 직분을 다할 때, 본분을 다할 때, 장르도 마찬가지입니다. 유세는 어떻게 되면 장로가 목사를 쫓아내고 그때 갈라지면서 무슨 교회, 교회가 교회 그 원로 목사와 그담임 목사와 갈라지고 이것이 정말 말이 안 됩니다. 전두사는또 목사를 욕하는 사람도 있고요. 이런 것들이 뭐냐면 항상 자기가 맡은 일에 최선을 다할 때자기 본분을 다할 때 이루어진다고 생각합니다. 그것을 실천했던 분, 그것을 얘기했던 분이 누구예요? 전 메가더 목사입니다. 교회의 머리는 시저가 아니라 예수다. 라고 하면서, 코로나 상태에서 그 교회 예배를 못 드리는 거에서딱 반응, 그, 거기에서 도전하면서 그 사람들 얘기했습니다. 우리는 예배를 드려야겠다. 우린 들을 수 없, 드을지 그 예배 안 드리면 안 된다고 딱 얘기했습니다. 자, 헌법에 부합되지 않은 방식으로 통제하고 있다. 교회를 표적을 해가지고 있다. 왜요? 종교의 자유가 있데 너희들이 종교를 맡고 있다. 라고 연구입습니다 근데, 우리나라 그, 교회죠. 우리나라 교회 그 소강성 목사, 그 예장 통합, 예장 합동 총회장한 소강성 목사가 이런 얘기를 자주 했죠 코로나 상황 교회가 잘못이다. 저희는, 저도 목사지만 무엇을 잘못했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저희가 안 지킨 게 뭐가 있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자, 자, 뭐란 얘기 했냐면 이런 얘기 합니다. 자, 코로나 확산 사태에 교회가 잘못한 부분이 있는 건 사실이다. 교회를 떠났거나 비난하고 있는 사람들을 보듬고 위로, 위로할 수 있는 프로그램이 필요하다고 얘기했습니다. 자, 무슨 얘기냐? 종교에 대해서 대중의 관심이 떨어졌다. 저는 종교에 대해서 떨어져서 우리가 아무리 그들한테 위에서 그런 프로그램을 만든다? 그렇다고 그 사람이 온다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개신교회에 힘사할 일이 뭐냐? 34.8%가 윤리와 도덕이라는 얘기예요. 그러면 우리 교회가 도덕적으로 우리가 타락했다는 것을 가수입니다. 사회적 약자와 소통해야 한다는 것이 24.1% 정부와 소통해야 한다는 응답은 12.1%밖에 되지 않았다는 얘기죠. 근데 뭐예요? 정치 목사들이 너무나 많다는 얘기입니다. 우리가 맡은 직분을 다할 때, 자기가 본분을 다할 때 우리는 어떻게 돼요? 남들한테 피과 소금이 된다는 것을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송복 교수라는 분이 이런 게 있겠습니까? 자, 뭐예요? 여기서 보면 교회가 교회가 뭐가 잘못했는지 한번 소강석 목사님한테 물어보고 싶습니다. 지하철, 김포공항, 그다음에 공항들, 그다 백화점, 이럴 때 백화점 이럴 때 보면 엄청나게 사람들이 밀집되어 있으면서 불구하고 교회는 이렇게 자리를 맡아 갖고 자리를 갖다 비우면서 했는데도 불구하고 왜 우리가 교회가 뭘 잘못했는지 한번 한번 따져 봤으면 좋겠습니다. 한번 소강 목사님이 한번 그런 걸 갖다 한번 얘기를 해 줬으면 좋겠다고 생각이 듭니다. 자, 보면 여기 있습니다. 부산 해운대 해수욕장에 피서객 10만 명이 몰렸지만 거리 두기와 마스크 쓰기는 지켜지지 않았다. 현재 교회는 모든 책임을 전가하는 시기에 언론 보도와 정부행태는그 저해를 의심하지 않을 수 없다라고 이 교수님은 얘기하고 있습니다. 자, 또 보겠습니다. 이럴 때 이러고 난 다음에 뭐가 있냐면 2020년 8월 둘째 주에 문재인 대통령 지지율이 43.9%로 떨어졌습니다. 30대와 중도층 여성계층에서 지지율 하락을 이끈 것으로 분석된다고 라 되어 있습니다. 긍정평가가 43.9%, 부정평가는 52.4%로 뭐 잘못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나타냈다는 얘기예요. 그러고 난 다음에 뭐가 있었냐면 이런 게 나와 있습니다. 뭐냐, 문 대통령 국가 방위에 도전하는 불루행위 엄단하겠다. 그러니까 뭐예요? 우리가 외투를 벗을 수 있게 만드는 것은, 뜨거운 외투를 벗게 만드는 것은 햇빛이지 태양이 아닙니다. 햇빛이지 바람이 아니라는 얘기죠. 그데 뭐예요? 지지율이 떨어지고 나니까 국가방에 도전하는 불법행이 엄단하겠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정부는 강제수전을 동원해서라도 매우 단호하고 강력한 조치를 취하라. 그러면서, 단 그, 그, 8월 8일 행사 때, 그, 전광원 목사가 그, 그 사람, 그걸 모든 것을 주도했다고 하면서, 자, 8일그정보는 강조, 이렇게 되있죠 단일 목소리는 성복과 사랑 조율계에서 가장 많은 107명의 확진자가 나왔다. 그러면서, 가난법, 예방법, 위반은 참여를 물어 정광 목소와 사랑 제일교 관계자를 고발해야겠다고 얘기를 했습니다. 근데, 8월 15일 날, 우리가 잠복기가 5일에서 2주가 나온다는데 불구하고, 그날 그렇게 했다는 것은 사람들이 많은 이해를 못하고 있는 것이 있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전 경기도 지사, 마찬가지입니다. 방역, 방역, 방해 교회 형사고발은 물론 재범방지를 위해 구속수사하겠다이 사람도 그 교회 집사입니다. 어, 분당 우리교회 다닌다고 그러는데, 분당 우리교회가 이렇게, 이렇게 재범방지해서 구속수사하겠다고 했다면, 은난 분당 우리교회 그단임 목사는 왜 그런 아무 소리도 안 했는지를 전 모르겠습니다. 그럼 집사가 교회가 예배하는것 같다가 막는다는 것. 저는 이해를잘못 합니다. 기독교인이라면 기독교인답게 그 자리에서 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빛과 소금이 돼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자, 종교인들의 반복적 불법형에 대해 상응한 엄정제재가 필요하다. 우리가 손소독제, 마스크, 그 다음에 그 출입부 명단, 그 다음에 뛰어 앉기 다 했음에도 불구하고 교회를 갖다 이렇게 매도한다는 것은 조금 우리가 생각해 봐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자 여기 저 법무부 장관도 마찬가지입니다. 악의적인 방역활동 저해시 법정 최고형으로 구하겠다. 교회 목사가 우리 예배드리는 게 그렇게 범법회입니까? 이런 게참 엄청나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 예를 들어서 교회 그 커피숍에서 확진되는 사람도 많고 음식이면서 확진되는 사람도 많은 것보다 불구하고 그게 왜 교회에서 확진됐다고 하는지 한번 여러분들이 있다면 믿지 않는 분들도 한번 좀 냉정하게 한번 생각해 볼필요 있다고 생각합니다. 자 여기 보면 추미매 장관이 또 뭐냐면 그추미 그 장관이 집어넣는 가 아까 얘기했던 것이 뭐냐면 저는 본분이에 때문에 이걸 집어넣는 겁니다. 아까 방역하고 좀 관계가 없는 건데 뭐냐면 자기가 맡은 직분의 법무부 장관이라면 검찰총장이 모든 검사들이 반발하면서 불구하고 징계를 해서 밀어붙여 갖고 쫓아내려고 한다는 것 자체가 저는 좀 이해가 안 갑니다. 자 그러면서 이번에 나왔던 게 징계위원회 네 명이 무더기 깊이 신청을 했고요. 심재철 법무부 검찰국장 스스로 회피 결정을 내려서 제외시켰죠. 그러니까 결국은 그 자기가 빠지면 있다가. 처음 섰다 빠진 게 아니라 나중에 빠짐으로 인해서 사람들이 네 명이 그냥 그 회의를 진행할 수 있게끔 만들면서 빠졌다고 얘기를 하는 경우가 많은데 자 그런 것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자기가 맡은 거에서 최선을 다해야 되지 않은데 최선을 다하지 않고 한다는 것은 어떤 그런 그 이권의 관리에 의해서 자기의 최선을 다하지 않는다면 우리는 나중에 이것이 문제가 생길 거라고 생각합니다 자. 징계, 윤석열 검사충강 징계 유보 15일에 뭐 재개한다고 얘기하는데, 하여간 이런 걸 보면서 자기가 맡은 일에 최선을 다해야 된다. 라는 생각에 남편은 남편으로서, 가장은 가장으로서, 아내는 아내로서, 자녀는 자녀로서 자기가 맡은 일에 직분에 충실할 때 우리는 삶이 윤택하고 평화할수 있다고 봅니다. 자, 감염병 예방법은 교회 폐쇄법이라고 일본 목사들이 반발했다는 얘기죠. 근데 모든 사람들한테 제가 이런 얘기를 물어봤더니, 믿는 사람들한테 무슨 얘기를 하냐면, 어떤 얘기를 하냐면 이런 거예요. 그게 무슨 뭐 교회 폐쇄법입니까? 그 폐쇄법 아니에요 라고 얘기하더라고요. 자, 근데 법안 제 49절을 보면 시장, 군수, 구청장은 출입자 명단 작성과 마스크 착용, 착용 등 방역 지침을 따르지 않는 시설 관리자에게 시설 폐쇄를 명하거나 3개월 이내 운행 중단을 명할 수 있다. 그런데 교회도 만약 이 지침을 지키지 않을시 폐쇄나 운영 중지를 당할 수 있다는 게 목사들의 주장인데 이걸 갖다 지금 그 했던 경우가 뭐냐면 그 안현 목사님이 한그 교회가 있습니다. 그 예수 비전 성결 교회라고 있는데 안현 목사님이 그어 식당에서 그 성도들과 같이 식사를 한거 갖다 홈페이지에 올렸는데 홈페이지에 올렸는데 그 시청 직원들이 왔다고 그럽니다 거기에. 근데 우리가 예배 드리는 게 수요 일날7 시죠. 그 다음에 금요일은 여 시에 시작하고, 아홉 시 시작하고요. 주일은 1 1시 시작하죠. 공무원들이 다 쉬는 시간입니다. 퇴근하는 시간이냐.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그 시간에 와서 감독 관리 감독을 하고 있다는 얘기죠. 그러면서 안야 목사님이 그 홈페이지에다가 식당에서 밥을 먹는 것을 보고 누가 고발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시장 직원들이 와서 감독하러 와갖고 당신은밥 먹었냐 안 먹었냐 갖다 따졌다고 합니다. 그래서 아니요 목사님 이런 얘기를 했대요. 그외부 있는 식당에서 먹은 겁니다. 그걸 갖다 홈페이지에 올려놓은 것 뿐입니다. 라고 했는데 여러분 식당에서 먹으면 괜찮고 교회 식당에서 먹으면 안 됩니까? 이것이 뭐냐면 형평성의 원칙에 위배된다는 것을 우리가 꼭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여기서 한번 보겠습니다. 자, 지금 무슨 얘기냐면 요번에또 그 확진자, 교회를 갖다 칭찬하는 경우가 나왔습니다. 확진자 3명 예배번원 700명 교회에서 추가 감염 제로 없었다고 라 얘기합니다. 교인들이 마스크 잘 착용한 덕분이라고 칭찬했는데 그때도 마찬가지고 처음 시작서부터 지금까지도 마찬가지 교회는요. 방역수칙 아주 모범사례로 준수하고 있습니다. 식당에서 마스크 쓰는 거 봤습니까? 밥 먹을 때 마스크 씁니다. 교회에서는요. 마스크 무조건 쓰고 손소독제 하고 그 다음에 왜요? 교회에서는 뭐냐면 다른 사람들 피해를 주지 않기 위해서 교회 스스로가 그것을 하고 있다는 얘기를 여러분 아시기 바랍니다. 믿지 않는 사람들도 교회는 그만큼 철저하게 한다는 것을 여러분 꼭 기억해 두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무슨 얘기예요. 빛과 소금이 되기 위해서 우리는 노력하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자 이거예요. 우리가 본 것이 뭐냐면 이렇게 떨어져서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지금 우리가 어떤 얘기가 나오냐면 앞으로 교회 20명 정도밖에 그, 들어올 수 없게 하라고 지침이 내려왔다고 얘기하는데, 자 보세요. 그러면 백석 있는 그 교회와 삼천석 있는 좌석을 갖고 있는 사람이 뭘 획일적으로 전부 다 20명만 들어온다면, 이것도 잘못된 거란 얘기죠. 이런 것이 탁상공론이 아니라, 정말 정확히 알고 해줘야 된다는 것을 여러분 꼭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회는요, 우리가 정말 빛과 소금이 되어서 다른 사람이 피해를 주지 않게해서 정말 마스크 쓰고 뛰어앉게 하고 다 한다는 것을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런 일도 있었습니다. 뭐냐면 이게 여기서 보면 이이저 문재인 대통령이었고 이것이 이제 이만이 저이만그 사람 이만었다라고 하는 것을 이제 뭐냐면 강용석 변호사가 그러니까 가로세로 연구소에서 이것을 그러니까 이만이를 만났다. 그래서 뭐냐면 2012년 10월 14일 이복 도민체육대에서 참석해 그 다음에 이만이와 신천지 총회장과 악수를 했다. 라고 강용석 변호사가 했다고 합니다. 그러고 난 다음에 이것이, 잘못, 아, 이것이 아니라는 것을 발견하고, 그다음에 그 다음에 곧바로 정정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뭐냐면, 가용석 변호사를 갖다가 체포했답니다. 근접체포해서 8시간 조사 받고 석방했는데 이게 뭐냐면, 문제가 뭐냐면, 명예훼손이거든요. 명예훼손은 체포하지 않는다고 합니다, 원래. 근데 모르겠습니다. 그 제가 법에서 그렇게 크게 잘 알지 못하지만, 그 체포에 갔다가 8시간 만에 이렇게 풀어준다는 것은 말리안다는 얘기거든요. 근데 이제, 그, 그 오라 그러는데 자꾸 안 와서 체포했다고 얘기는 하는데 이것이 결국은, 어, 탄압의 시작이 아닌가. 그러니까, 근데 그 이유가 뭐냐면 이거예요. 지금 뭐냐면, 그, 강용석 변호사가 이빵 먹다가 잡혀 들어갔대거든요 그러면 이것도 먹으려, 먹게끔 또 만들어 놓고 난 다음에 잡혀 들어가야 되지 않을까, 뭐 이런 생각도 합니다. 그것이 인권이 아닌가, 좀 그런 생각도 들고요. 자, 근데 이게 무슨 얘기냐면 이거예요. 자. 2020년, 아까 2020년 8월 첫째 주에 해보고, 게 떨어졌죠. 그렇죠. 떨어지거나, 지질이 떨어지고 난 다음에, 그냥 강경책을 쳤죠. 자, 여기서 보면, 아까 얘기했듯이, 자, 교회에서는 교회 성도들한테, 그, 너희 방역 참 잘하고 있다라고 화해 제수처를 제스, 쓰고 있었어요. 그러면서 또 어떤 거예요? 자기를 공격하는 사람들은 강하게, 윤석열 저 검찰총장, 그죠? 징계 하기 위해서 하는 거. 그러니까 자기의 주변 사람들 그런 사람들한테 지금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교회가 점점 그, 그 점점 뭐랄까요? 그 이번 이 정부에 대해서 아주 반, 반대적인 아주 감정이 안 좋아지니까 화의 제스처 쓰고요. 개인 계획에 한테는 아주 강력하게 나고 있는 것을 좀 보고 있습니다. 자, 보면 긍정 평가 뭐냐면 저요 37.4%밖에 없다는 얘기죠. 아까 43.9% 였죠. 그러니까 그한 10% 정도가 빠진 거예요. 그러니까 문 대통령이 오고 난부터 최악이었죠. 최악. 부정평가는 50.4%죠. 그 내용을 보면 20% 차이가 난다는 얘기예요. 근데그 내용이 뭐냐면 법무부 장관과 윤석열 검찰청장이 어떤 갈등. 그다음에 코로나19의 뭐 결집효과가 나타나지 않았다. 그러니까 그 과거에는 그... 코로나로 인해서, 코로나로 인해서 그런 결집 효과가 나타났지만, 그래서 총선에서도 이기고, 그 다음에 뭐, K방역이라고 얘기했는데도 불구하고, 지금은 결집 효과가 나타나지 않았다. 그 다음에 세 번째 뭐냐면, 국토부 장관이 이런 얘기를 했죠. 내가 그 빵이라면, 밤새도록 만들어서 빵을 만들겠다. 뭐, 집을 만들겠다. 그런 얘기를 했죠. 이런 것들이 어떻게 뭐랄까, 신뢰도 좀 떨어졌지 않았겠나,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이게 중요한 게 뭐냐면 초대교로돌아간다 아까 왜냐면 초대교를 이끈 사람들을 했던 이유가 뭐냐면 우리가 보면 뭐가 있습니까? 교회는 다 노출이 돼 있는 거예요. 어느 목사가 어느 교회에 있고 몇명 성도가 몇 명이었다는 것이 다 노출이 돼 있죠.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통제가 하면 통제 안 통제가 다 된다는 얘기예요. 근데 가정 교회는 뭐예요? 통제가 될 수가 없어요. 가정교회는 있스더라도 어디 누가 있는지 어떻게 몇명 있는지 몇명 모이고 어떤 사람의 말씀은 저는 전혀 알 수가 없어요. 그게 뭐예요? 바로 골로스계 1장 24절에 보면 나는 이제 너희를 위하여 받은 괴로움을 기뻐하고 그리스도에 남은 고난을 그의 몸된 교회와의 내 육체에 채우너라 나중에 나오겠지만 이게 뭐예요? 모라비안 공동체에서 자기의 모든 것을 실생하면서 모든 것을 했다고 볼수 있는 거예요. 자 여러분 아주 중요한 결정을 한번 한게 있어요 유튜브에서 뭐라고 나오냐면요 선거 부정관 련 미국입니다 미국에서 선거 부정 관련 영상 무조건 삭제 발표를 했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어떤 거예요 빅 테이트 한 방에 난리 카드 준비를 끝, 끝냈다 그래 갖고 뭐냐 면 이렇게 돼 있어요 9월부터 유해하고 오해 소지가 있는 컨텐츠를 유포했다는 유포, 유포했다고 판단된 8000개의 채널과 수천 개 선거 관련 영상을 삭제했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유튜버가 뭐예요? 진짜 그, 구글 거죠. 구글이 누구 겁니까? 민주당 바이든 표구당이요. 바이든 상대로 하는 거거든요. 자, 근데 중요한 게 뭐냐면 이게 아무리 사적인 거지만 이건 개인적인 언론의 자유라고 볼 수가 있는 거죠. 여기서도 마찬가지예요. 보고에 따르면 삭제한 동영상 77% 이상이 조회수가 100회 되기 전에 삭제해버렸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그런, 그, 알릴 수 있는 그런 것자체가 아예 차단시켜버렸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다음 보면 대통령 후보가 선거에 승리했다고 주장하는 비오를 제거할 것이다라고 확실한 가이드을 제시 놨다는 얘기죠. 그리고 그 우리가 보면 조회수에 따라서 돈을 지급하는데 그것도 결국 노란 딱지 붙여갖고 보내지 않게끔 했다고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계속해서 우리는 이 정치가 시강이 시작할 것이며 앞으로 몇주 안에 삭제되는 채널들이 많이 할 것, 많이 있을 것이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중요한 게 뭐냐면, 미국 성인의 4분의 1이 유튜브에서 뉴스를 접하고 있다는 얘기죠. 기존 뉴스 같은 거, 메이저, 메이저급 그, 뉴스, 저, CNN 같은 거요. 그 다음에 이런 데서는 그 뉴스를 접하지 않는다. 왜? 믿지 못하기 때문에 그렇다는 얘기죠. 왜? 왜냐면, 편향성이 있기, 있기 때문에 그렇다고 얘기합니다. 이중 73%가 유튜브에서 취집된 뉴스가 대부분 정확하다고 믿는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고 할수 있습니다. 여러분, 제가 이것을 그, 보여드린 이유, 이걸 말씀드린 이유가 좀두서가 없을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 그러면 뭐예요? 교회가, 아까 얘기했듯이 교회를 탄압한다면 유튜브에 있는 교회도 탄압할 수 있다라고 볼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참고할 때 만약 필요한 유튜브에 어떤 그런 설교 그런 것이 있다면 그걸 다운로드 받아주시길 바랍니다. 그래야지만 나중에라도 이게 정말 교회가 지하교로 내려갔을 때 그랬을 때, 어떻게 했습니까? 그것 갖고 여러분들이 말씀을 전할 수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중국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지하교회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중국이 지금 교회를 탄압하고 교회를 없애버리죠. 천주교를 갖다가, 천주교 교황과 손을 잡고 천주교로 모든 것을 어, 그, 저, 그 종교를 바꿔버리겠다고 생각하면서 교회를 개신교를 무작하게 탄압을 했습니다. 그래서 교회를 갖다가 무너뜨리고 교회 십자가를 불태워버렸거든요. 그러면서, 뭐, 그랬음에도 불구하고 뭐냐면, 뭐냐면, 다 이제, 명목적으로 다 모든 것이 교회가 나타나 있었지만 그것이 좀더 기회로 들어가고 난 다음에 어떻게 해야? 교회 성도수는 좀더 늘어났다는 얘기예요. 그건 어떻게 늘어났느냐. 우리가 유튜브처럼 이런 것을 보면서 그들이 바뀌어졌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도 마찬가지 유튜브가 나중에 우리가 교회를 탄압할 것을 대비해서 여러분이 필요하던 것 있으면 유튜브와의 그런 선교 영상들을 다운로드 받아주시기 바랍니다. 자, 그리도,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채운 자들. 아까 조금 전에도 그 채운 자들 얘기를 했는데, 이거 있습니다. 자, 아, 여기서 보면, 성전에서 보면, 예수 그리스도는 뭐예요? 머리고요. 그 머리 위에서 붙어 있는 우리는 몸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의 믿음과 모든 성도에 대한 사랑을 들었다고 얘기하고 있죠. 그죠? 렇 여기서 보면 이겁니다. 이거예요. 남자, 여자. 남자의 머리는, 여자의 머리는 남자고, 남자의 머리는 그리스도 한얘기죠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우리는 이 교회는 교회에서의 몸은 우리는 머리는 예수 그리스도라는 것을 우리가 알기 바랍니다. 그다음에 너희를 위하여 하늘에 쌓아둔 소망으로 말미암아 곧 너희에게 전에 복음의 진리의 말씀을 들은 것이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거예요. 자, 마태복음 16장 19절에 보면 보물을 땅에 쌓아두지 말고 저 땅에 쌓아두지 말라. 거기는 에 좀과 동록이 있기 때문에 도둑도 도둑놈도 있고 동로 조미설기 때문에 땅에서 오지 마라. 그러나 너희들 보물을 하늘에 쌓아두면 거기는 도둑도 없고 좀도 없고 아무것도 없으니까 사늘에 쌓아둬라 라고 얘기한 겁니다. 자, 하늘에 쌓아둔 소망 이게 뭐냐면 바로 이거예요. 보물입니다. 자, 여기서 보면 그 진료의 말씀들이 열매를 맺어 자라게 되는 거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돼요? 예수님 머리에 우리가 접붙어 있기 때문에 우리는 어떻게 예수님의 그런 그, 그, 그 연결 됨으이 인해서 우리가 점점 자라날 수 있다. 그렇게 되, 되,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죽게 합당, 합당하게 행하며, 행하여, 하나님을 아는, 게, 아는 것에 자라게 하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하나님을 알아간다는 것은 뭐냐면, 우리가 다 성숙해지고, 우리가 젖을 먹던 사람이, 우리가 딱딱한 음식을 먹을 수 있는 것처럼, 우리가 분별할 수 있는 지혜를 가질 수 있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자, 자, 교회의 머리 대신 그리스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여기서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그가 우리의 흑암의 권세를 건져내서 그의 사랑의 아들 나라로 옮기셨으니 우리가 성량고 죄사함을 얻었도다 자, 여기서 보면 만물이 그에게 창조되어 되, 되되 하늘과 땅에 보이는 것들과 보이지 않는 것들과 혹은 왕권들이나 주권자들이나 통치자들이 권세들이나 만물이나 다 그를 말그 위하여 창조되었고 그 만물보다 먼저 계시고 그는 몸인 교회의 머리시라 만물의 으뜸이시오. 그 다음에 십자가 필요 평화를 이루어서 이루, 이루사 만물이 화목하게 되기를 기뻐하심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여기 보면 천사의 나라, 아까 얘기했듯이 우리가 흑암의 원세가 뭐였습니까? 우리가 뭐냐면, 사탄의 왕국에 있다가 어떻게 해야? 메시아 나라를 바뀌었다는 것을 우리가 알수 있습니다. 자, 보이지 않는 왕국들이 뭐예요? 천사들의 나라가 그후자 보이지 않는 왕국이라는 게 있었지 않습니까? 자, 우리가요, 그죠. 그건 뭐냐면 먼저... 천사들 먼저 그 만들고, 그를 한 다음에 창조, 그 자연기를 갖다 만들었다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자, 그 다음에 나온 게 뭡니까? 자, 적 그리스도들은요. 자, 그리스도처럼 얘기하는 것이 미혹이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자, 예수님은 만일 유일한 길이 아닐 수 있다. 예수님이 다그될수 없다. 그러니까 우리요, 어떻게 돼요? 그러니까 우리 종교 통합해서 다 얘기할 수 있다. 그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자. 우리가 데살로니까문제점은 예수님을 거짓사다라고 얘기했어요. 거짓, 데살로니까 그래서 어떻게 유대인들이 바울을 죽이러 막 돌아다녔죠. 그럼 골로세서의 문제점은 뭘까요? 아시아인들과 유대인이 혼합이 되어 있습니다. 아시아인 유네임, 기독교인들. 그러니까 여러 가지 사람들이 합치다 보니까 그냥 어떻게 돼요? 모든 것이 혼합돼 있어요. 동양 사상과 서양 산업 그 다음에 유대교 기독교, 그 다음에 동양 철학 그 다음에 여러 가지 혼합되다 보니까 결국은 뭐예요? 모든 것이 잘못되었고 혼합돼서 모든 것이 잘못된 것이 나올 수가 있다는 얘기예요. 자, 자, 1장 21절에서 29절에 보면 이렇게 되있습니다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육체에 채운 바울 전에 악한 행시절을 멀리 떠나 마음의 원수가 되었던 너희를 어떻게 했요 우리가 과거에 과거에 잘못했던 거 했는데도 불구하고 어떻게 했습니까? 너희가 다 육체의 죽음으로 너희를 거룩하게 흠 없는 자로 세우고자 하였으니 만일 너희가 믿음이 흔들리지 아니하면 너희를 위하여 받은 괴로움은 기뻐하고 그리스도에 남은 고난을 그의 몸에 된 교회를 위하여 내 육체에 채우겠다라고기다고습니다 너희가 과거에는 정말 그 사탄의 자식 들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하느님 예수님께서 너희를 위해서, 너위하여 위하여 죄사함을 다 해줬기 때문에, 이제 너희도, 너희들도 할수 있는 게 뭐냐? 내가 너희들한테 그렇게 해줬으니까, 너희들도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너희 육체에서 채우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러면서 하시는 말씀이 뭐냐니까? 하나님, 내가 주신 직분에 따라,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려 합니다. 자, 가장 중요한 게 이거예요. 직분에 따라, 직분에 따라. 그러면서 이 비밀은, 어떻게 해요? 이 비밀은 이방인들한테 나타나기 시작했다. 그래서 이방인들이 얼마나 풍성한지를 알기 위해서 이 비밀이 나타나기 시작했다. 우리가 그를 전파하여 각 사람을 완전한 자로 세우려 하면 나도 따라 힘을 다하여 수고하겠다. 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자 21절을 보면 전에 악한 행실를많리 떠났다고 얘기하는 것은 뭐냐면 과거에는 이방인들이 거의 그 교회의 모든 구성원이 그렇게 되지 않았을까? 그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자 여기서 보면 모라비안 공동체에서 그걸 탄게 뭐냐면, 그거예요. 내가 육체의 고난을, 예수님의 나머지 고난을 내 육체에 채운다고 얘기하고 있죠. 자, 이거 얘기하고 있습니다. 요게, 요, 요, 내용이 뭐냐면 이거예요. 자, 나는 너를 위해서 이것을 했는데, 못 박혀서 죽었는데, 너는 나를 위해서 무엇을 했니? 그게 바로 이 진전도르프가, 진전도르프가 모라비안 공동체를 만들게 된, 공동체의 리더가 된 동기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 다른 거 없습니다. 이 자기 육체 채운 게 뭐냐면 내 스스로 노예가 된 거예요. 그래갖고 덴마크 여왕한테 노예 신분을 받아갖고 성교사로 넘어간 거예요. 서인들죄도 넘어가서 노, 노예가 돼서 그들과 함께 일하고 밤에는 그들에게 복음을 전했던 이게 바로 뭐냐면 육체의 고난을 내 육체에 채운다는 게 바로 이 내용들입니다. 자 너희를 속이지 못하게 하라. 자. 너희가 라우디에게 있는 자들과 물어, 어, 내 육신의 얼굴을 보지 못하는 자들을 위하여 얼마나 힘쓰는지 너희가 알기를 원하노라 이게 이제 이런 얘기를 해요. 라우디아 교회에 그 바울이 가지 않았다. 그런 얘기도 나오는데, 착자마다 갔다 왔다는 얘기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그 나중에 좀 한번 참, 참, 참고로 해보시고요. 자, 하나님의 비밀인 그리스도 안에 지혜와 지식이 감춰져 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비밀은 하느님의 비밀이 다 그리스도에 대해 모든 것이 다 있었다. 아무도 교묘한 말로 너희를 속이지 못하게 하려 함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육신으로 떠나 있으나 심령으로는 너희와 함께 하겠다. 내가 너하고 같이 있지 않지만 너희 항상 신경 쓰고 기도하고 너희를 위해서 내가 중보하고 있어 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예수를 주로 받았으니 어떻게 해요? 마음을 굳세게 서서 감사함으로 넘치게 하라. 이게 이렇게 다 접붙여있다 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우리가 항상 우리에 속이지 말고 빛과 소금이 되는 사람이 되었기를 바란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자 하나님의 질을 방해하는 이단들이 되어 있습니다. 이단들이 뭐냐면 이런 얘기예요. 자 8절에 보면 누가 철학과 헛된 소금처럼 너희를 사라잡을까 주의하라. 이것은 사람의 전통과 세상의 초등학문이다 여러분 영적으로 할례받았다고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을 통해서 교상을받아 다시 살아났는데 여지껏 하나님이 죄로 진핏을 모두 갚으셨다 그러니까 모든 통치자 권세와 머리신이아니다 손으로, 손으로 하지 아니하고할례를 받았으니 그리스도의 할례라 세례로 장사되고 이으키시며 받았으나 법자문으로서는 증서를 지우시고 십자가를 못 박으시고 통치자들의 권세들과 무력하여 십자가로 그들을 이기셨느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니까 무슨 얘 너희가 영적으로 할례를 받았다. 그러니까 그 영적 할례를 받았다고 되어 있죠. 그죠? 그냥 그 손으로 하지 않은 발례 받았다고 얘기하고 있죠. 그러면서 하는 얘기는 무슨 얘기야 십자가 충을 통해서 내가 죄사함을 받았다고, 죄사함을 받았다고 얘기하죠. 그죠? 그러면서 무슨 얘기를 합니까? 여지껏 하나님의 죄로 진 빛을 모두 갚아주셨다. 우리가 진 죄를, 진 빛을 다 갚아주셨죠. 그러나 철학이나 소금수의 소금수로 너희를 유혹했던 것들은 예수님과 비교하면 아무것도 아니다. 너희가 얘기하는 것들, 그 초등 학문들, 그 다음에 그 철학, 그 다음에 동양 사상 이런 것들 뭐 아무것도 아니다. 그 그런 거니까 그런 얘기를 하는 거죠. 자 여기서 보면 제가 이, 이것을 갖다 한 이유가 뭐냐면 중국의 성이 교회를 불태버리는 거예요. 그게 뭐냐면 이, 이게 교회를 갖다 어떻게 얘기해요? 별거 아니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근데 뭐예요? 교회의 머리를, 이걸 태우는 것은 예수님을 태우는 거랑 마찬가지예요. 저는 중국이 나중에 크게 그 벌을 받을 거라고 좀 생각이 들어요. 이러, 이런 거 갖다 한다는 것은 잘못된 거거든요. 우리나라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지금 우리나라 공권력이 과거에는 명동성동에 들어가지 않았어요. 그 군사정권에 들어도 명동성동에 들어가지 않았어요. 그런데 지금 어떻습니까? 지금은 경찰들이 공권력을 통해서 교회를 부시기도 하고 그 교회를 들어가고 막 잡아들어가고 다하고 있어요. 여러분 이것은 조금 어좀 우리의 그 권리를 좀 차지해 되지 않겠나 이런 생각이 좀 들고 있습니다. 자, 누구든지 너희를 비판하지 못하게라. 하 자, 뭐예요? 먹고 마시는 것과 절기나 초월의 안식일 갖다가 이걸 이걸 잘못해서 뭐예요? 비판받지 않게하라라고 얘기한 거예요. 그죠? 우리가 이런 것 때문에 비판하막 받으면 안 되죠. 그 다음에, 그 다음에 1 7절을 보면요. 이런 것들을 장차 오실 그리스도의 그림자에 부과다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림자에 부과한 거야. 그다음에 18절에 보면, 겸손과 천사의 숭배를 너희로, 너희로 정지하지 못하게 하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무슨 얘기입니까 18절에 보면. 자, 겸손한 채하고 천사를 숭배하는 사람들이 있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죠? 렇 그러면서 하나는 말씀이, 그런데 뭐라고 얘기하고 있습니까? 그들을 환상을 보았다고 하면서 자신의 생각을 과정에서 말하는 교만한 자들이다. 그들은 교만한 자들이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19절에 뭐냐면, 그들의 머리 대신, 어, 머리, 그, 그들의, 어, 머리 대신 예수님에게 붙어 있어야 영향을 공급받고 자라날 텐데 자기 마음대로 한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자, 20절에 보면 그리, 그리스도에 함께 죽었거든. 자, 20절에 보면 다른 거 없습니다. 여러분 예수와 함께 죽었기 때문에 그죠? 좋기 때문에, 율법으로부터 자유로운 사람이 임에도 불구하고, 세상에 속한 사람처럼 행동하지 말아라. 너희는 정말 고귀한 사람, 빛과 손 같은 사람이다. 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21절에 보면 이게 나오죠. 21절에 보면, 21절에 보면, 뭐 이건 그렇고요. 22절에 보면 이렇게 나옵니다. 이것들은 인간적인 생각이며 규칙을 따릅니다. 23절, 이것들은 이것을 따르는 사람들이 멋있게 볼지 몰라도, 사람들이 만든 것이기 때문에, 자신과 괴로움, 괴로울 뿐만 아니라, 뭐예요? 약한 욕망으로부터 이겨내야 할수 있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욕망으로부터 이겨내게 할수 있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붙어 있었지만 된다는 것을 여러분 꼭 기억해 두시기 바랍니다 자 요한교수 2장 14절부터 10절 말씀입니다 자 오늘, 오늘 본문 말씀인데 이거예요 자 그러나 내게 두어 가지 책명할 것이 있나니 거기 내게 발람의 교훈을 지키는 자들이 있도다 그렇게 얘기하죠. 걸림돌로와 우생의 재물을 먹게 하고 또행합한다 자, 무슨 얘기냐면요. 이런 내용들이에요. 자, 보라, 발람의 꾀를 따라 이스라엘 자손들을 부호사건에 여와 앞에 범죄하여 여와의 최중 가운데 연병하게 일어나게 하였느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 내용이 무슨 얘기입니까? 자, 발람이 이런 얘기를 하죠. 자, 발람이 그, 하나님께서 그런 얘기를 하죠. 야, 너 절대로 너 걔네들한테 가서 말도 안 걸지 마고 얘기하지 말라고 그죠? 그렇게 얘기할 거죠. 그런데 뭐라고요? 뭐라고 얘기했어요? 그들이 이스라엘 갖다 그 저주하지 말라고 했음에도 불구하고 이발락이 주는 그런 부기영화 그 그런 게 넘어가고 음행을 시켜 버리게 만들죠. 그래서 그 모함 여성들과 이스라엘과 음행을 하게 만들어 버리죠. 그게 바로 이런 내용이에요 그러면서 걸림돌로나 우상의 재물을 먹겠다라고 생합니다 이것은 무슨 얘기예요? 자기가 갖고 있는 본분을 갖다다 지키지 않았을 경우에 어떻게 돼요? 이 세상은 정말 망하게 되는 거예요. 성도도 마찬가지예요. 그러니까 목사가 목사가 다해야 되고 성도는 성도도 해야 된다는 얘기죠. 우리가 보면 아까 장로가 무지무지게 많았다고 얘기하죠. 교회는 다른 거 없어요. 장로와 집사밖에 없었어요. 성도와 장로 집사밖에 없었어요. 목사밖에 없었죠. 그렇죠. 그런데 뭐예요? 우리는 시무장, 뭐 수석장, 뭐 무슨, 무슨 장, 원퇴장 너무너무 많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자기가 맡은 직분, 최선을 다할 때 우리는 비커소금이 된다. 자, 15절에 보면 니거로당의 교훈을 지키는 자들도 있다고 되어 있습니다. 자, 여기서 한번 보겠습니다. 자, 니거로당이 뭐예요? 우리가 이런 얘기를 하죠. 자, 사도행전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니골라 당이라는 사람이 어떤 사람이냐면, 그, 스테반, 일곱 집사의 같은 사람이에요. 스테반과 빌리, 어, 브로고로, 그 다음에 나가노루, 디몬, 바베나와 유대교에서 입했던 안디옥 사람 니골라를 터겠다고되죠 이게 니골라가 뭐예요 니골라 다른 거 없습니다. 이 사람이 뭐냐면, 유대교에서, 그 다음에 그, 이방인에서 유대교로 갔다 가 유대교에서 기독교로 제경한 사람이거든요. 근데 이 사람은 다른 거 없어요. 자, 갈라디에서 보면 그 자유로 육체의 기회를 삼지 말라. 우리가 믿기 때문에 우리는 믿음이 중요하고 믿고 난 다음에 죄상을 받았기 때문에 관계가 없다. 그러니까 어떤 얘기예요? 몸은 막 해도 관계가 없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육체를 육체를 갖다 뭐라고 얘기하면 육체를 기회를 삼지 말라고 얘기고있죠니가 막하면 안 된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면 서 하시는 말씀이 뭐예요? 자1 6절 보면 자. 니고르단의 교훈을 지키는 자들도 있다고 이기하 있죠. 그러므로 회개하라. 가서 어, 가서 내 입에 검으로 그들과 싸우리라고 이기하고 있습니다. 회개하 태도 회개하고 태도를 바꾸라고 바꾸라고 이기하고 있습니다. 그렇지 아니하면 내가 가서 칼로 칠 것이다. 그러니 십7절에 보면 뭐예요? 귀 있는 자는 성령의 교회들 가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이기는 자들이 그에게 만나주고 흰 돌로 흰돌 위에 새 이름을 기록할 것이다고 이기하고 있습니다. 귀는 자들은 성령께서 교회들에게 말씀하신 것을 들을지어다. 이긴 자들에게는 내가 하늘에서 내려주는 떡을 먹게 할 것이며, 힌도를 주어서, 힌도를 주어서 어떻게 해요? 힌도를 주어서 아, 무죄라는 것을 표시하게 할 것이며, 새로운 이름을 주어 힌도를 받은 자 외에는 아는 사람이 없게 만들 것이라고 분명히 말씀하고 계십니다. 우리는 어떻게 해요? 우리가 정말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쫓아갔을 때, 하나님의 접붙임을 당했을 때 어떻게 해요? 우리는 성령이 주는 하느님이 주시는 떡을 먹을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우리가 죄상을 받아 우리가 무죄라는 것을 얘기하면서 생명책의 이름이 기록될 것이라 분명히 얘기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본분을 다할 때 우리가 직분을 다했을 때 우리가 병사가 됐을 때 우리가 내가 맡은 임무를 최선을 다할 때 우리를 죽음을 드려야 하고 갈때 우리는 어떻게 됩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동역자가 될수 있고요. 하나님의 자녀가 될수 있고요. 하느님의 생명체에 우리가 갈수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오늘 말씀을 정리해 보겠습니다. 오늘, 오늘 말씀을 정리해 보면 이거예요. 머리대에선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채우는 병사가 되라는 얘기입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의 고난을 채웠을 때, 우리가 고난을 우리가, 어, 채웠을 때 우리는 생명체에 이름이 적혀지고 우리가 하느님의 주시는 떡을 먹을 수 있다는 것을 기억해 주시길 바랍니다.